말세 마리 뭐 하실라고? 이제 네, 경마장에 데려가서 야 진짜 잘 비추셨구요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난번 주제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현실로 마비노기 아이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냐 오셨구요 자 일단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비노기 아이템 중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면 역시 이거 아닐까 순간이동책 첫번째 순간 이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생 포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세 번째가 완전 회복 포션이 있었으면 좋겠어. <웃음> 어, 완전 회복 포션, 대충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순간 이동책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순간 이동책은 이한번 발바만 등록만 해놓으면 은 두근두근 메이드복이래. 누구냐? 진짜. 어? 아, 두, 이 순간이동책은 등록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그 여행장소를 다시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저는 나중에 아마 미국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이동 딱 밟은 다음에 딱어순간이 등록해놓으면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갔다 할수 있는거야 되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뭘할수 있다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환생포션은 뭐 굳이 말아해도 다들 아실겁니다 환생포션은 왠지 알죠 아 어, 된 다음에 스무살, 20살. 스무살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 당연히 군필자니까 스무살, 당연히 당연히 군대 다시 가는 건 안되고요 몸만 스무살로 어려지는 겁니다 몸만 스무살로 젊어지는 거야 알았지? 절대로 막에에 에, 군대 다시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 안되고요, 아시죠? 최대가 열일곱 살이라고? 그냥 스무살이라 하자 열일곱 살 하면 술도 못 먹잖아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회복 포션은, 아, 완전 회복 포션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되는 게좀 지금 현재 몸이 뭐 엄청 좋은 거 아니지만 막 아픈 거라든가 그런 게좀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간한잔다 마시고 무한 다물처럼 아주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오늘 한번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한번 얘기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한게 좋다고 제가 먼저 야 우리 여러분들 그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 사탄 너너 너 사탄 버드님께서 먼저 의견을 이제 한다 하셨고요. 자, 일단 마이크 한번 켜 볼까요? 켜 보세요. 마이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버드님입니다 아, 버드님 음. 지난번에 삼화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시청, 저희 로젠단 사이에서는 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탄으로 이제 불리시는 버드님. 자, 오늘은 어떤 의견을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일단 제가 가져온 물건들은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네. 그 엘리트 영웅 카드 하나랑 어, 엘리트 영웅 카드. 예. <웃음> <웃음> 네. 오, 오케이. 나나우의 영혼석 하나? 어, 나오 영혼석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니 이제 호루라기 그걸로 하겠습니다. 블로니 호. 어, 되게 특이한 거. 오늘 뭔가 일을 갈고 왔다. 뭔가 있다. 이거 지금. <웃음> 아, 뭔가 있다. 아, 맞다. 이건 참고로 하나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뭐 대량 가져온다. 이렇게 안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먼저 엘리트 캐릭터 카드. 뭐죠? 이제 네, 일단은 엘리트 카드를 가지고 오면은 네. 일단 엘리트 영웅의 능력을 가진 밀레시안을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한 마리야, 딱한 명. 아, 한 명을 이 사,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또이 사람 또 인신매매야. 또 이거 인신 납치 또 하네 이거. 지단 난팩그러도 이만. 인신매매 아닙니다. 인신매매. 어이 들어오시대. 끝까지 들어오시다 한번. 예, 네, 엘리트 카드 그 밀레시안 이제 영웅 재능을 가진 이제 밀레시안을 만들면은 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오케이. 들어오 끝까지 들어오자 한번.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좀사탄적인게 아니라 네네. 일단 얘가 이제 그 뒤에 나올 이제 물건들이 이제 얘한테 같이 쓰려고. 이제 저어 아, 이제 저어도 이제 호, 호. 빌드업을 한다. 지금 쌓아는다 네. 오, 좋아요. 네. 계속 계속 계속 얘기해 주세요, 뭐. 자, 이건 이제 생성했어. 그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나오 영혼석이었나요? 예, 나오 영혼석입니다. 오케이. 일단 윌레시안이 처음에 이제 1렙, 1랩, 누렙 릴렙이 되면은 일단 피통이 너무 얇습니다언가를 하려면 이제 좀 불안도 하고 네네. 이제 나오 영혼석으로 이제 살려주면서 나우도볼수 있고 막 그런 용도로 쓰려고 나오 영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 뭔가 이거 약간 여기서 평탄데 뭔가 수상해 뒤를 봐야겠어 아무래도 뒤에 게 제일 마지막에 뭐였죠? 아블로디 호르락입니다. 자 블로니 호르락이 오케이 좋습니다. 블로니 호르락이 그 일단 특징이 뭐죠?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일단 블로니 호르락이는 이제 추억 다음 이제 두 번째 걸 깨면은 이제 블로니가 주는 이제 패 소환 호르락입니다. 네 패스 소환 호르락이요. 무슨 패시죠? 일단 블니이그 뭐였지? 그뭐 페어리 그펫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예 그걸 이제 소환하는건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좀 약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 들어봅시다 여기서 자 네. 소환을 해어예 일단 소환을 하면 그 푸, 페어리 펫은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어 네네 좋아요 이제 밀레시아는 그 펫을 태운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웃음> 해외 미쳤어 해외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 뭐야 진짜 해 그냥 노동자 보호했다는 거냐 이거 진짜. 일단은 <웃음> 비 사람이야 당신이? <웃음> 어? 일단 비행기 값은 너무 비싸고 <웃음> 일단 페어리 패스 태우고 날려 보내면 이제 금방 이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페어리 패스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네. 귀엽고. <웃음> 야, 이걸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엘리트 카드를 사 와서 애를 생성한 다음에 어, 죽을 수도 네. 있으니까 나오 하나 주고 그다음에 페어리 펫 블론이 호루라이브해서 페어니페에 살을실어 싫어가지고 해외를 보내서 해외에서 돈 벌어온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럼 아마존 택배 상하차 하는거예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닙니다 일단 아, 제가 그건... 엘리트카드를 뽑은 이유가 <웃음> 네. 어떤 것도 할수 있습니다 지바를 써가지고 일단 노래도 시킬 수 있고 마스터 셰프를 해가지고 요리도 할수 있고 <웃음> 트레저런터에서 고고학도 할수 있습니다 아이 저기요 버드님 죄송한데 본인이 뭘할 생각은 없어요? <웃음> 자꾸 다 시키고 있어 근데 <웃음> 어? <웃음> 본인이 뭐할 생각 없어요? 이거? 어? 이거... <웃음> 이번에 템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일단 저에 대한 이로운 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한테 이제 행복감을 주기 위한 야... 그런 야. 것들,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이거를 이렇게 또... 어디 사탄 역시 안 죽는다 진짜... 이거... <웃음>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진짜... 밀레시션이 빡쳐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해외에서... 연락 끊으면 좀 아닙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일단 제가 생성한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저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아니 그럼 따지면 뭐 아들 하나 생성해가지고 보내는데 <웃음> 이게 해외로 보내가지고 일만 시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일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돌아와서 같이 놀고 이제 술한 잔도 하면서 그렇게 놀 겁니다. 아 그럼 또술한잔 하기 위해서 또 해외에서 날라오라고 또 왔다 갔다라고. <웃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어면 패스 태우고 어차피 이동하는 건 페어리 패시 해 줍니다. 이 야, 세상에. 세상에 밀레시안 인권은 없다, 역시. 아, 네, 알겠습니다. 좋 좋다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약간 <웃음> 이거 약한 이것도 심지어 약하다고 했는데 센건 원래 뭐예요? 쎈 거는? 센거뭐 생각 있어요? 아, 센 거는 아 근데 이거 말하면 진짜 좀 그레시한 니웅 카드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였냐면 네. 제가 일반 영웅 카드 하나, 일단 제로 영웅 카드 하나, 네. 이제 엘리트 영웅 카드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었습니다. 야이 진짜 이 딱봐도 느낌이 어느 <웃음> 노예 세단이야 말이 완전. 어? <웃음> 어? 일단 그것까지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욕을 많이 먹겠구나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웃음> 욕 먹겠는데 이건 진짜 노예 노예 1, 2, 3이구만. 알겠습니다. 일단. <웃음> 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많이 꺼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버드네님 우리 세이탄 버드네님의 의견으로는 엘리트 카드 하나 나, 나우의 영원석 하나 블로니포르라기 하나 해가지고 엘리트 카드로 갖다가 애를 생성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우 영원석 하나랑 해가지고 패스원에서 해외를 보내서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지금 버드네님께서 했고요. 네, 등 뒤에서 안 찌르면 다행일 뜻이라고 하는게 맞고요. 밀레시안 탈님 예 아, 마이크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베르님 네, 안녕하세요 베르디아나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에, 어떤 아이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올 겁니까? 어 저는 다루의 스쿠터 하나랑요. 어 스쿠터 하나, 갸루 오케이. 그리고 로맨틱 낭만 비행 액션 카드 하나랑. 오 어, 좋아. 아드니엘의 불필요. 아드니엘 의 불필요 갑자기 아니요. 아 제가 갑자기 너무 세졌는데 갑자기. 아, 어, 좋습니다. 자, 들어볼게 자, 일단, 뭐 처음 거두개는 알겠는데 자, 처음, 처음 거부터 다시 얘기해볼게 자, 어떤 거 갸루의 자, 스쿠터는 뭐에쓰는 거죠? 자, 여러분, 어... 면허를 따고 싶은데 면허 따기 어려, 어려우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루의 스쿠터. 내가 운전하기 싫다. 다루가 운전해줘라. 어디든 달려간다. 갸루는 이런... 갸루는 운전면허증 필요 없나요? 아, 그럼요. 아 필요 없다고요? 이미, 아, 필요 없다고? 이미 운전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다루는 그 무임금 노동을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다 해적단 뭐 인신매매들이 많니 이렇게 또 <웃음> 좋습니다. 자 다루를 일단은 뭐 대리운전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그죠. 그 다음에 로맨틱 낭만 비행 액션 카드를 골랐는데요. 네네. 연인들과 데이트를 하잖아요. 네네. 네. 아 근데 어디든 날아가고 싶다. 버스 타고 가고 차차 타고 가고 그런 거 싫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맨틱 낭만 비행 액션 카드를 딱 건네주는 거예요. 아 건네주는 거야 본인이 안 쓰고? 아전 애인이 없기 때문에. 아니 건네준다고 이거 너무 천사와 이거 악마를 너무 왔다갔다 하는데? <웃음> 아니 <웃음> 그걸 또 준다고 로맨틱 또? 로맨틱 낭만 비행 액션 카드를 딱 쓰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멀미와 사랑이 함께하는 <웃음> 액션을 취하고 네. 어디든 놀러 가는 거죠. 이제 날아다니는 거다. 사랑한 사람과 연인과 함께. 그렇죠. 어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 함께 날기 해제하면 금은 떨어지겠는데손 <웃음> 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웃음> 어,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거 마지막 거가 제일 궁금했어. 자 아드니엘이 불필이. 아드니의 뿔피리드, 어, 저 별뜻이 없었는데요. 네. 막 직장인들도 그렇고, 회사... 그 학생들도 그렇고, 아, 회사 가기 싫다, <웃음> 학교 가기 싫다 하잖아요. 네네. 아드니의 뿔피리를 딱한번불고 학교나 회사 한번 부숴주고, <웃음> 나 나든 도망가고. 아, 본인은 도망가고, 회사는 부수고, 상사는 죽고? <웃음> 지나가던 있어. 지나가던 가족들도 사망하고 <웃음> 아주 그냥 여기 뭐 누가 더 악마인가 대전하는 것 같아 이거 나만 살면 돼 누구 누가 더 나, 사탄인가 누가 더 악마인가 어떤 날더 나쁜가 대전하는 것 같은데 일단 베르데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아 그냥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 꺼주시고요 아니 진짜 뭐 <웃음> 희극수 광대 희광 예 yeah. 아, 말해 보세요. 희옥성 아니에 예, 희옥성 됩니다. 키워 있다. 자, 자 본인 그러면 어, 아이템 어떤 거세 가지 어떤 거 원하십니까? 아. 저 제가 좀 죄송하게 망했는데 앞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 아, 다 나왔다고요? <웃음> 아, 지금 아니, 이거. 아, <웃음> 진짜 뭐사탄들 서로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건가 이거? 아이, 그래서 급하게 조금 생각한 게 혹시 네. 진짜 아무템이나 상관없나요? 아 아무템 상관없습니다 예아 그러면은 조금 빠르게 수정을 해서 네, 일단은 예. 처음에 사랑의 휘슬 사랑의 휘슬이 뭐죠? 제사하는건그 불면은 모든 근처의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모션을 띄우는 아 이거 어, 하는거 이거, 이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마법 그리고 어 원격은행 이용권 하나 원격은행 그거는 굳이 없어도 <웃음> 되지 않아 지금 근데? <웃음> 지금 아... 핸드폰 어플, 뭐, 토스, 뭐, 카카오 뱅크 다 있잖아요? 오케이 일단 좀더 들어봅시다. 다 마지막 거아 원래는 진짜 이게 마지막 하나를 순간이동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나와서 재미가 없네요 아, 그럼 두 개만 합시다. 앞에 거두 개만 먼저 얘기합시다. 뭐, 그럼 뭐. 사랑의 히스 이제 이거는 솔직히 재미로 좀 넣었는데 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인싸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아닙니까? 인싸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다. 아, 어디가 쓰라고요딱사랑의 휘슬 있다 이거. 일단 어디가 쓰라고 일단은 뭐 영상 찍을 때는 좋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영상 찍을 단체, 때 유튜버 유튜버가 단체로 이제 어디서나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머리 위에 하트를 띄우게 되는 어, 아주 멋있는 장면을 볼수 있게 될거 같아. 그거 GP가 와서 보면 대박이겠다. GP, GOP가 보면은 북한군이나 우리나 라 군이나 서로 사랑해야 할거 아닙니까? 얼마 멋있습니까? <웃음> 이게 또 이제 여기로 오면은 방송 매체 같은걸 이제 많이 타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엄파가 아, 아주 큽니다 방송이 말 많을수록 그 소리만 들려도 이제 전부 다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공동병기 구역에서 이제 서로 사랑해 사랑해 남만 남한군이 북한군이 할수 있고 또 <웃음> 어딘가에서 서로 총질 하던 사람들도 이제 사랑해 사랑해 할수 있고 그죠 그렇죠. 아주 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아, 군대에서도 서로 같은 사람 생활 간 사람들끼리 사랑해사랑해 사랑해 하고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건 좋고요. 다음 거. 다음 게 뭐였죠? 원격 은행 이용권 아,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의아한데 원격 은행 이용권은 뭐 했을라는 거죠? 어, 사실은 제엘인 은행에 가득 채워놓고 가져오려고 하는 용도로 하나 넣은 겁니다. 아 현실로 이제 옮기는 거 서버 이전 그렇죠. 제 캐릭터 은행을 이제 마음대로 안에 걸 마음대로 빼올 수 있다는 네. 한 번이지만 거기 안에 만약에 생각해보시면 금계가 가득 차 있다면 쓸모 없지만 금계 네. 지금 여기 한국 딱 들고 하면 그냥 떼부자 되는 거예요 오호.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 아이템입니까 이게 아, 이거 너무 눈지 같다는 거 이거 좀 약간 사기인데 역시. 네. 그 금괴 꽉 채우면 이거 완전 진짜 금괴 2,000톤, 200톤이 된다는 이거. 어, 그렇죠. 아, 일단 그거는 음, 단일 단일매 체를 쓰면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원격 은행. <웃음> 근데 앞에 거다 뒤에서 이게 뒤에서 할수록 불리하다니까 이게 또. 앞에 좀 나와 가지고 <웃음> 그래. 이거 먼저 하면 뭐좀매 네, 먼저 만다인데이 뒤에서가 더 불편한 거야. 일단 광내 감사합니다. 의원 고맙습니다. 예예 예. 좋습니다. 제가 그냥 키게요마이좀 괜찮나요? 네. 제가 계속 키게요 좋습니다. 자, 마양님은 어떤 아이템 세가지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앞에 것들이랑 중복 안되나요? 어, 저는 앞에 거하고 중복이 딱 하나만 돼요. 사실... 하나. 네. 예, 지금 첫 번째로 저는 네 5만 골드짜리가 가득 찬 금화상자나 아니면 금화주머니 딱 하나. 어? 예, 5만 예, 일단은... 골드짜리가 가득 찬 금화주머니 하나? 예 사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금화 1골드가 얼마 안할 것 같은데 일단 1 8 0 0년대소벌버린 금화 기준으로 1골드에 36만원입니다 5만골드를 봐요 그럼 약 180억이에요 그럼 그거 30억이요 30... 일단은 그 주머니 하나가 180억입니다 오. 그것도 유물이라고 해서 팔면 되자 막그 금괴가 아니야 예, 그래서. 그렇죠. 오 이게 유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센티브를 더 붙여가지고 요 팔면 되는 겁니 그래. 아, 광대님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데 광대님 그후속을 생명 못했네. 이거 밀 수면 다이 금괴다 압수됩니다 이거. 근데 마양님 이제 금괴가 아니라 골드로 그렇죠. 가져와서 이제 그그 그, 그 뭐지 그 정해진 거 등록 안된거 걸로 했다. 피해 꽃죠 다음 거. 예. 그 다음 거는 아, 얘기가 나왔는 다이아몬드 10cm. 그거 딱 하나면 될 충분합니다. 아, 다이아몬드 10cm. 몇 캐럿입니까? 약 16캐럿 정도 됩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10... 얼마입니까? 330억입니다. 330억. 야, 그것걸또 또 지금 알아왔어. 걸 또. <웃음> 아, 열심히 찾아왔죠. 예. 와, 330억이에요? 예. 330억에 현재 팔렸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 벌써 600억 벌었어요. 이 돈으로. 예? 못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과양님예 어? 네. 불로소득세의 3분의 1을 가져가겠습니다 220억 아. 내세요 <웃음>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게 하나가 더 있죠 오 뭔데 뭔데 바로 낭만비행 쿠폰 이걸로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장점이 뭡니까 하늘을 날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인간이 맨몸으로 날수 있습니까 안되죠 근데 이거는 나 사, 맨몸으로도 사람을 하늘로 날수 있게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걸로 뭐 합니까? 액션캠을 찍어요. 유튜버로 전향을 해요.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을 나한테 다 받아요.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왜... 예. 아니 날면서 유튜브를 뭘 찍겠다는 거야 지금. <웃음> 이제 비행을 하면서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하면서 <웃음> 구독자를 다 뽑아내고 이제 어딱 이제 보는 시청 수도 다 뽑아내고 이제 광고를 붙여요. <웃음> 광고를 붙이면은 이제 거기서 수익이 짭짤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막 아니 돈을, 돈을 그렇게 벌어. 벌어 왜 이렇게 돈 벌라는 사람이 많아? 돈을 그렇게 벌어야 또 돈을 벌겠대 어? 돈을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학교? 학교? 안 가도 됩니다 회사? 안 가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은 제가 집에서 뭘 해도 잘살수 있습니다 진짜 야, 결론은 진짜 돈 잘... 진짜 오졌다 진짜 돈또 올랐다 세상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웃음> 집게 사장처럼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웃음> 자, 알겠어요. 자 마영님,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다돈또 올랐어 이거. 어? 이 결국 다 돈이잖아. 뭐 결론 돈. 다들 돈또 올랐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또 돈을 벌라고 맨날 치킨 시켜 먹을 수 없고. 갑이킥진 어? 날개신 가지고 와서 달리기 선수 하면 금달 싹... 아, 이거 에바지야. <웃음> 그럴 거면 저거... 아, 이거 파도의 진정 가져와서 무슨 달리기 선수야. 그래도 안될 걸? 그래도 우사인 우사인볼트한, 볼트한테 그래도 못 비빌 걸? 그래도... 어... 그래도 안될 걸? <웃음> 아땅 주인 <웃음> 되자. 아니, 이거 자꾸 돈이랑... 아, 이렇게 는 일단 천원 넘는 감사드리고요. 아, 어, 여기 돈이의 영역을... 니는 좀... 순수한 의견 안 되겠다. 바꾸자 다시. 자 여러분들 다시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 개인 사심이 아니라 좀 약간 순수하게, 좀 순수하게, 어좀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돈과 관련된 거 이거 빼지 알았지그세 가지 아이 마비노기 아이템 세 가지. 그러니까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행, 자기가 본인이 행복해지는 걸로 아이템 세 가지를 좀 합시다. 알죠?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 어, 제가 먼저 의견 좀 말해볼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 방금 제그 말했던 거 낭만 농장 개간권. 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낭만 농장 개간권을 가지고 가지고 내 개인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농작물 하고 집도 있고 그 주택도 있고 살면서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낭만 농장 개간권. 일단 그거 하나 가져가고요. 메이드나 집사 가져오자고. <웃음> 돈을 가져나 행복한데요. 아제 자기. 생활에 좀 약간 도움되는 쪽으로 해보자 좀 약간 어이 사람 진짜 안 되겠어 이거 이거 돈 진짜 인간 욕망은 어쩔 수가 없다 어 주희가 허업을 파인 게그 다음에 난 뭐야 난좀 재밌는 거좀 가져오고 싶네 난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저는 또 일단 낭만 농장 그거 하나만 있으면 방송할 수 있고 거기서 그냥 소리 지면서놀수 있고 이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난 확실히 탈 것, 방금 탈 것이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 그냥 좀 약간 근데 날아다니, 날아다니면서 지상에서 더좀 이렇게 빠른. 지금 순간 생각난 건데 우리 올스테토템 가지고 와서 뺄수 있으면 좋겠다. <웃음>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리우크치 천원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올스템만 가좀 내가 지금 굉장히 또막 업되는 거자. 펌핑 내고 낭만 농장 건식화도 밥차. 아, 밥차가 있구나. 밥차 괜찮네, 진짜 어, 밥차 밥차 진짜 괜찮다. 어 밥차 가져나고 싶다. 내가 두 번째는 밥차 가져나려 래 먹을 수도 얼마, 좋아 먹을 것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땅에서 또 빠르고 차고 운전면허 있어. 그럼 차 그것도 운영 허가된단 말이야, 그 또. 그다음에 하나만 반신 능력은 그 아이템이 아니잖아. 응? 그냥 하나 또뭐가좋을까하나가더 있으면 좋겠는데? 푸드 트럭. 밥차 캠핑엔 진짜 밥차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원해요 야 돈과 관련된 건좀빼좀 좀 진짜 어 이렇게 돈이 많아 돈이 이것도 그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또 골라보면은 어어난 그래도 역시 순가활동이 너무 좋을 순가활동책이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진짜 내가 여행갔던 나라도 또 한번 가고 싶거든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순가활동책보다는밀랍날개를 가져오고 싶은데 밀랍날개한 번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게 좀 아쉽다 아. 순간 이동 책을 어떻게 한번 가서 밟고 거기 등록시켜야 되는데, 그지 그지. 아좀 아쉽다 오늘. 음.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나는 가져오고 싶습니다. 미립국이니까, 그러니까 컷. 아 맞아, 미립국이 하지. 나중에 돌아와서. 음아 내가 뭐 근데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돈 벌라고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돈좀돈 소소하게 챙긴 다음에 거기 가서 그냥 막 생각나는 맛집 있잖아, 일본 같은 데 거기 어또 맛집. 맛집 생각나는데 점심 뭐 먹을까 아 한번 갔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순간이동 펼쳐가지고 딱 일본 후쿠오카 이치라 라멘 가가지고 딱 라멘 먹고 오고 어 얼마나 좋아요 불법체류자 교회 돼요 아이 뭐그 여권 할일 없으면 상관없지 아본도 좋을 것 같다 아본도 좋을 것 같다 아본 아본 날개 어 순임 k j w 님 어서 오시고 순임은 또 뭐죠 순 순간이동 인프 순간이동 인프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숭가이동 측선 밀입국으로 잡혀감 아버님 날개 크리스탈 루돌프 호러에가져수 투명한 인간이 입시다. 뭔가 의도가 약간 순수치 않은 느낌인데 파도의 나침판은 뭘 쓰려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들어볼게요 자 에, 이번엔 좀 약간 순수하게 그 약간 우리가 행복해 본인이 행복해지는 인으로 어, 쪽으로 약간 돈과 그런거 제외하고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누가 어떤 어 버드랜이 아 좋아요 어서오시구요 자, 버드웨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세이탄, 세인트 버드웨님 오늘 또 어떤 의견 가져왔는지. 자, 어, 어떤 건지 제가 말을 확실하게 드렸죠? 그러니까 뭐... 아, 네. 퓨어한, 순수한 의견. 퓨어한, 순수한. 오케이. 퓨어한, 순수한. 네. 좋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세 가지죠? 처음에는 그 이번에 이벤트를 받았던 추억을 타고 날아온 편지를 먼저 받고 싶습니다. 오, 로나의 편지. 페스티아가알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두 번째는 친구 소환 캡슐입니다. 친구 소환 캡슐, 어 좋아 좋아. 예. 자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믹 미믹 휘슬 갖고 싶습니다. 미니 뭐라고 미니 휘슬? 미믹 미믹 예. 아 미믹을 데려도 아닌데.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예. 자 어떤 어떤데 쓰려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한번. 자 말해보세요 한번. 일단 추억을 타고 날아온 편지, 그 로나의 편지를 봤으면은 일단 페스티아 거기로 날아갑니다. 아 그죠, 그죠. 로나가 오.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페스티아로 가서. 이제 친구 소환 캡슐로 이제 같이 놀고 싶습니다 친구를 소환해서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우, 좋아? 오케이 좋아 친구 소환해서 같이 놀다 좋아 그 다음엔 그리고 미믹은 솔직히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미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건을 먹으면은 이제 뭐그 동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뭐 생물을 하든 뭐 뭐라든 뭐좀 동상처럼 만드니까 네. 이제 좀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친구랑도 같이 탈수 있고 이제 같이 미믹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좀 값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위에 올라타는게 아니라 미믹 안 속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그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웃음> 저는 그러면은 네. <웃음> 페스티아로 날아가서 친구를 소환한 다음에 미믹을 같이 타고 그페스티아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게임도 하면서 즐길 것 같습니다. 오 나는 솔직히 지금 나도 시청자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거 생각하니까 친구 소환해서 친구를 사람 석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아, 지금 약간, 어, 어, 이거는 우리가 약간 예상이 달라진 느낌인데, 나도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 막, 버드님이 좀, 아, 좀안 좋은 친구를 소환해서 석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줄 아는데, 의외로 정말 퓨어하고 순수한 악플이 나와서, 어,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케이. 그럴라는 거 아니죠? 절대 뭐, 미믹, 미믹 타고 다니는 거죠, 그냥? 타고 다니고 진짜 막 만약에 된다면은 막 범죄자들은 진짜 석상으로 만들어 버릴 아, 범 범죄자들 석상으로 하는 다 예. 그건 좋다. 그거 좋다. 그건 인정합니다. 이제 응? 예. 석상을 정말 만들어버려. 정말 이번에 진짜 천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미지가 아, 알겠습니다. 이미지가 참 무섭더라고요.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꺼시고요이고 보니 다크 소울 미미기였고 설마 희극 속광대? 돈을 빼야죠 돈을 돈 빼고 아이 좀 사랑아 진짜 좀어 <웃음> 퓨어한거 오케이 마이크 켜봐 오케이 오케이 자자 아, 자, 광대님 예아 질문 이해하시죠 퓨어하게 퓨어 알겠습니다 아자돈안돼뭐 개인 사적 이득 이런거 안돼어 근데 개인 사정은 어떻게든 이득은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한번 들어 볼게요 자뭐 어떤 아이템 세가지를이번에 가져올 겁니까 아까보다 한참 필요합니다. 네. 일단 완전 회복 포션 하나 챙기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풍선 챙기겠습니다. 풍선. 풍선. 어 풍선 살아날 수 있는 5 회권 풍선 오케이. 그렇죠. 아 어, 그리고 풍선 하나 더. 풍선 하나 더. <웃음> 뭔가 네. 뭔가 수사해진데0번1 0 번의 목숨. 좋습니다 자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한번자 처음에는 처음에 아이템 뭐였죠? 완, 아, 완전 회복 포션이요 자 완전 회복 포션 왜 저거는? 일단은 순수하게 가기 때문에 네어 <웃음> 일단 용도가 맞습니다 그 어, 완전 회복 포션을 일단 들고 와서 저는 그 분석할 겁니다 의뢰를 요청할 <웃음> 겁니다 <웃음> 이걸로 이걸로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분석을 요청할 겁니다 오, 예, 의도, 안, 오케이, 오, 의도 좋아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아, 이거네. 치매가 있으셔서. 네, 네.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데 네. 좀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약을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들고 오겠다고거고요 아, 네, 좋아요. 그런 그 완전해 보시면 그런 거 좋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풍선은 뭐죠, 진짜 열번 죽는다는 건데 뭐지? 열 번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밀레시아는 뭐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네. 일단 사람들을한테는 죽음이란 게 꽤나 무서운 이유입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보험이지 않습니까? 어 진짜 저는 리얼 이거를, 보험이죠. 네. 네, 저는 이거를 어, 1 0 개로 분할해서 네. 그 가족이나 친지 중요 조, 좀 네.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줄 예정입니다. 아 분해해서 아 분해는 안될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 하나의 아, 하나의 오일짜리라서아 아, 무조건, 무조건 다섯 개입니까? 네네네. 하나의 오일짜리 다섯. 개요. 분해가 아, 안 돼. 그러면은 하나는 째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는... <웃음> 하나는 하나가 중요해 이제 나머지 하나가 중요해 자 보니 이쓰고자누구테줄 아, 아, 아, 것인가 어아 쪽이 려고 했는데 아. 누구한테 과연 광대님의 풍선을 가진 최후의 사람은 누구 네,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어머님 당첨되었습니다. <웃음> 아, 자 아, 어? 이거 가족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아 계속 달고 다니는 페널티가 있는데 확실히 그거 아시죠, 희극님? 그 하면은 풍선 옆에 이렇게 달고 다는거 알죠? 이쁜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등불. 어떤 가요 이쁜 거 있잖습니까? 등불 풍선. 있었습니까? 등불 풍선. 아그거 계속 네. 달고 다니는 거 알죠? 이거 달고 다니면서 이거 좀 농담으로 말하자면 이거 장례식장에도 이거 들고 가야 되고. <웃음> 여기 공항에서 <웃음> 비행기 탈 때도 이거 들고 다녀야 되고 아시죠? 어디를 가도 어... 들고 다녀야 되고. 어, 탈착 안 됩니까? 아, 탈착 되는데. 괜찮겠어요? 네. 이거 탈이거 달고 있어야지 안 죽는 거 알죠? 예그래뭐 네, 위험할 것 같으면은 바로 알겠습니다. 아, 바로 알겠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 이거 약간 그래도 점재 미해어 필요한 의견 고맙습니다. 네, 마말 거시고요. 자, 여행을 잘 네? 어, 너무나도 순수한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약님이 나오셨고요. 자, 마약님은 그럼 마켜보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야 본인 너무나도 순한 어... 마약입니다. 네, 너무나 순수한 의견을 딱 준다하셨는데 믿어 도 됩니까? 예, 네. 아 정말 믿어도 됩니다. 정말, 오케이 좋습니다. 정말 정말 자, 어떤 어떤 거 아이템 세 가지입니까 이번에는? 아, 저는 펫세 마리로 할 거예요. 어, 펫세 마리, 동물 세 마리. 예, 첫 번째로 썬더 드래곤. 썬더 <웃음> <웃음> <웃음> 드래곤. 네, 썬더드래곤 오케이. 네, 썬더 드래곤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발전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야야 n 야꺼야 꺼. 진짜 진짜 아, 야, 진짜 야 진짜 야, 이거 야, 이 양반들 h yeah, 지 o yeah, go, 안들어 h go, 아 e a 아아 o yeah, 좀 e a h yeah, yeah, yeah, yeah, yeah, y 아 다른 의미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제대로 말합시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자 마양님 아니 예아 정말 순수한 의도예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 아, 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좋습니까?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막 캠핑 같은 거할때 있으면은 이제 필요 전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네네. 전기를 계속 내뿜고 있는 썬더들에게는 있으면은 네 <웃음> 제가 이제 필요한 막 불빛이라든지 막 <웃음> 그런식으로 쓸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 네. 오케이 네. 아, 괜찮잖아요 예 네, 아니요 아니요 뭐 전혀 막그 막... 막독한 아, 그런게 없습니다 알았어 예, 알았어 아니요. 알았어 알았어 딱 예, 예. 알았어, 알았어. 아, 절반정지 예. 살짝 걸쳐서 살짝 걸쳤는데 네 예, 오케 오케 가르쳤어요 어, 예. 오케 220볼트 드래곤 오케 딱 걸쳤거든 네 예, 220볼트 자 다음거 예. 다음펫 다음펫 다음 들어볼게요 자 다음펫 예, 다음펫은 파이어드래곤 <웃음> <웃음> 어, 자아 예예 아, 아예 들어보세요 예 추운 겨울날이에요 추운 겨울날 예 추운 겨울날 나는 너무 추워요. 그러면은 파이어 드래곤을 소환해서 음. 껴안고만 있어도 얼마나 따뜻합니까? 아. 예, 주변을 따뜻하게 해 주고. 음. 예? 그리고 귀엽잖아요, 생긴 것도.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순수했어 네, 오케이. 되게 순수했어 예, 좋아, 좋아. 마지막. 예, 네, 마지막 아이스 드래곤. 아이스 드래곤. 자, 아이스 드래곤. 예. 더운 여름날에. 네. 나는 햇볕 쨍쨍한 곳에 있어요. <웃음> 그럼 아이스 드래곤을 소환해요. 네, 네. 얼마나 주변이 이제 시원해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브레스를 쏘면 얼음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예, 더우면 이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얼음 이제 딱속게 어? 해주고 네. 그 이제 깬 다음에 얼음 더, 담아서 이제 음료수 시원하게 마시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세마리면은 무인도에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어, 세 말이 괜찮다. 아, 예, 예. 좋아. 아, 아,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거는 좋아. 이거는 정말 순수합니다. 약간 예. 좀 <웃음> 약간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 정도는 약간 또이 또이 아니 처음에 솔직히 썬더드래곤데 솔직히 발전기 이런 거할때좀 약간 걱정했는데 끝까지 들어보고 걸쳤어. 썬더드래곤이 아슬아슬 써 알지? 근데 아, 자 한번 뭐 본인이 진짜 리얼 순수하게 진짜 완전 진짜 순수하게. 이세 가지 가져 나와서 되게 순수한 아이템들 사용하는 걸 보여주겠다. 아이디 어뭐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순수한 분 순수한 아어 마릴린이 이제 손을 들었어요. 자 먼저 마릴린 손 들었는데 한개 있어요. 오케이 자 마릴린 아뭐 아, 마이크 해보세요. 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자 마릴린 어떤 한 가지라 저는 세 가지 필요 없어요. 네. 아세 어, 가지는 솔직히 좀 어렵고 한 가지만 딱 하면 되거든요. 네네 네. 음. 완전 회복 포션. 완전 회복 포션. 네. 이게 보면은 네 가지를 치료해 주는 거죠. 부상까지. 네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한게 부상을 이제 치료한다는 건 이제 몸이 어딘가에 아프면은 다낫는다는 소리잖아요. 네.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먹었을 때 나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나눠서 먹으면 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자. 아 근데 이게 약이 1인분이라서 네. 아 그럼 이제 나눠야죠 만들어서 <웃음> 나눠서 만들어서 나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싸게 파는거죠 아야꺼 진짜 아 진짜 <웃음> 야 진짜 하 믿을 사람 어디 없네 진짜 방금 제 판단에서 이 사람아 자 베르디안이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어아 정말 피워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자뭐죠네 아이디 말이세요 이제 세 가지 먼저 말세가지 코코포 어떤가요? 코코코 어, 코코포펫 코코포펫 오 파판 그리고 조련지팡이 어떤가요? 조련지팡이요 조련지팡이 오케이 그리고 대용량 축복의 포션 대용량 축복의 포션 오호 자 어떤 거죠?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어 코코포를 선택한 이유는요 네네 귀여운 동물을 소지하고싶지만 소지를 못 예, 금전적인 이유 뭐 그런것 때문에 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런 기분을 좀 덜하기 위해서 코코프를 딱 한마리 두고 아 코코폰 귀엽다 네. 맞아 예그 이제 친한 친구와 또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코코프 펫을 타고 네. 여행도 할 수도 있고 어 좋다 좋다 아 느낌 좋다 그런 퓨어한 느낌으로 아, 느낌 좋다. 아, 너무 귀여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코코포 한 마리 그리고배웅가이 인기 많을 거야. 그렇죠. 인싸가 될수 있어요. 아, 좋아요. 자, 그다음 에두 번째 거. 조련지팡이는요. 조련지팡이. 음. 그길 고양이나 길고양이 길 강아지들, 예, 네, 길 강아지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 네. 뭐 키우다가 버리는 아유, 사람들도 있고 유기묘들. 그런 사람, 예, 네, 유기묘나 유기견들을 위해서. 이제 조련지팡이로 딱 조련을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다큰큰 네, <웃음> 큰 농장이나 그런 데서 키울 수 있는 아큰 농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뭐 네. 안락사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게 음 코코포랑 어, 그리고... 조련지팡이 네. 자 마지막 건 뭐죠? 대용량 축복의 포션. 은 그래, 이건 궁금하다. 대용량 축복의 포션. 이, 어, 대용량, 그, 대리에서 장비나 옷 같은 게, 뭐 사냥을 하다가, 혹은 자연, 자연 풍화로 인해서, 네. 내구도가 깎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도? 이제, 뭐, 옷을 뭐 계속 입다 보면은, 해지고, 한 발도 미친 깎까지고 하잖아요. 네네네. <웃음> 그것을, 좀더 느리게, 좀더 늦추기 위해서 용량 축복의 포션을 한번 바르는 거예요. 축포를 컴퓨터에 쏟으면 컴퓨터 오래 쓸수 있을까요? 어. 궁금하게. 어 CPU 부식돼서. 그 <웃음> 아, 아 그럼 본인은 어디 있으시라 대형 축포 다 있어. 5 오색이 쓸라고 하냐? 네. 그냥 새로 사는 게아지 않을까? 뭔가? 아니. <웃음> 아니 그게 내 말은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 뭐막 엄청나게 막 아, 이 옷은 진짜 20년 동안 아. 가지고 있을 걸 그런 옷이 아니면은 쓸 일이 있을까? 옷뿐만이 아니라 막 자기가 수종이 간직하고 싶은 그런 물건들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축복이 포션을 발라 가지고 더 오래오래 소장하고 싶고 그런 그런 로망. 그 어, 어. 어 아, 그래, 그래, 어,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해야지. 아 좋네. <웃음> 아 아이, 추억의 아이템을 솔솔, 추억의 아이템에 솔솔, 솔 이제 축포 발라주면 오랫동안 쓸수 있다. 아, 좋은데, 그랬죠, 이건 그랬죠. 좋다. 아, 축포를 네. 이런 의견을 원했어. 뭐 아,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아주 그 마음이 아주 힐, 지금 굉장히 짠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버디야 님, 아, 일단 수고, 더 일단 수고하셨고요. 일단 말 걸으시고요. 아. 그래 이런 의견이 좋았다. 성수를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막그 사진 찍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로 한번 해줄게 원하는 걸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딱 마지막으로 한번 해줄게 자이세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있으면 자기가 누구보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 그냥 이건이 뛰어넘다 는 삼성 이재용 뛰어넘다 는 스티븐 잡스 자그 마이크로소프트 자빌 게이츠 뛰어넘다 는이세 가지만 가져와서 이걸 사용하면은 만수로 그냥 다뛰어넘고 쌉가능이다 이 세가지 아이템 여러분들 원하는대로 돈돈 철저하게 돈 위주로 재화 위주로 한번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먼저 생각해볼게요 일단 저를 뭐 생각해보면 이 세가지 딱 세가지만 들고와서 만수루 정도 쌉바르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세가지 세가지가 음 뭐가 있지 나는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 완전 회복 포션 하나 가져와가지고 제약회사에 맡기면은 진짜 기똥차게 돈 많이 벌것 같긴 하거든 진짜? 리얼? 그거는 인정해 그래서 완전 회복 포션 하나 들고 나와서 제약회사를 하나 차리면 돈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음... 의외로 아 님들이 의외로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엑스로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나 어, 석유지대 석유지대를 해가지고 석유를 파는 거야 온천지대로 온천 그렇지 온천 이라든가 석유를 탐사하는 거야 엘로드로 갔다가 그러나 면 돈되는 거고 시간문제 아닙니까 그냥 부자 되는 거에 싹가능닙니까 그러면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마지막으로 는뭘 가져올까 마지막으로는 어떤 아이템을 가져올까 모험가 엘로드 오케이 모험가 엘로드를 딱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아아 아, 이거 이거 어때 여러분 이거 어때 이거 괜찮다 님들 아티잉하시고 이거 어때 변신 그 드림캐쳐를 가져 놔 가지고 아 근데 이건좀 랭크 높아야 했는데 만약 랭크가 높다면은 변신 그 저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네이드로 변신 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는 거야 아 근데 이건 너무 좀 별론데 요거 좀 별론데 이거는 환포 환포가 있구나 하 아, 천재네 환포가 있네 환포 어 몸이 신체가 열 스무 살로 이제 돌아가는 포션 그걸 또 제약회사 결국은 제약회사는 결국엔 결국엔 돈벌리는 제약 회사다. 결국에는 완포랑 어, 환포라든가 이제 신체가 돌아가는 포션해가지고 어, 키가 어려드는 포션해가지고 제약 회사 제약 회사를 하는 게 제일로 돈을 많이 번다. 오졌다. 어? 마비돈 금으로 돼서 돈 갖고 나는 갑이다아돈 갖고 나는 게 너무 일차적이잖아. 근데 밥차로 포장마차에서 장사로 돈 벌기용? <웃음> 그러면 이제 수집 안되죠그러면 이제 백종원 아시와 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장사 접어야 돼요. 이럴 것 같은데 분석이 안되면은 기승전 제약회사 제약회사 환생해서 만수르 자식을 태어나서 아, 그걸 또 그렇게 한다고? 자 일단 한번 이제 의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견 나누놓기 전에 먼저 새로 오신 분들 의견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모근님이랑 한구님이 오셨는데 돈 갖고 나오는건 너무 일차장이잖아자 김모근님은 좀더 다시 해볼게요 자말이크시고요 좋습니다 자 한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구님 마이크 해주세요 여보세요? 자네자동철이님네자네 <웃음> 네.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아이템 세가지를 가지고 나오실 건가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일단 아이템 세가지 아... 아 순가이 동체 오케이 순가이 동체 블랙... 아니 레드에 코스톤 뭐라고요? 체력이 올라가는 체력, 힘이 올라가는 레드에 코스톤 아 오케이 아 물론 그거는 다 자기 데 있어야죠 하하하하 <웃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제 갖고 온 어 이석신 이석 이속 뭐라고요? 날개신 날개신 날개신 이석대공이 된 날개신 오케이 자 이제 이세 가지를 어떻게 쓸 겁니까? 아 일단 순간이동책은 뭐현 현대인 중에 빠질 수 없는 꿈이니까 괜찮죠? 뭐 네. 어떻게 써도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 지역을,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항상 저장을 할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 동책은 제가 출퇴근할 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출퇴근할 때 쓴다고요? 네 <웃음> 아, 지금 돈 뽑으시죠? 지금 아니요, 돈안 뽑았습니다 계좌이체합니다 계좌이체 나고 돈 어, 보내고 계시네 저장을 네. 네. 해놓으면 얼마 좋습니까? 서울 한 군대 저장해놓고 지방군대 저장해놓고 돈 버는데 정말, 정말 좋습니다. 진짜 돈 버는데 쓰시는군요 근데 걸로는 이걸로 이재용 형을 이기는 건좀 쌉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스톤. 체력의 에코스 빨간색. 에코스톤. 스포츠 스타.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마비노기에서 체력은 곧 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에코스톤에 컴백 20랩 세공이 되어있다. <웃음> 그렇다면? 네. 컴백 <웃음> 사이버에서... 20랩. 네. K, K1? K1. K1 네, 나가서 돈을 모으는 거죠. 파이트 머니 받는다. 그럼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아, 저 근데 한군 그 체력이 올라가고 그 컴뱃만 찍는 거는 그 K1에서 이게 다 스매시 카운터 이렇게 그분들은 막 2단 3단인데 한군님은 평타 평타 데미지만 올라가죠. <웃음> 평타 데미지만 그냥 이거는 한대 때리면 이기지 않습니까? 한 대만 때리면 이긴다. 네, 한 대를 맞아줄 아, 한 거야, 애들이. 아, 한1 한 대가... 0이 맞고 한대 때리면 이기는 거죠. 아, 20대를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네. 아, 아, 아또 맞다 보면 버텨지겠죠. 아 실바. 실바 20대 가능합니까? 쌉가능합니까? 맞는 거? 실바 20대요? 네, 실바. 점점 난하게 이 실바한테 20대 맞고 아, 대 맞고 딱한 대만 때려서 이긴다고 가능합니까? <웃음> 가능이죠. 쌉가능. 쌉가능하다. 알겠니 알겠습니다 열대 맞 맞고 한대 h 드립니다 좋았어 마지막 거 마지막 하나 자, l i 신 a t 신은 n 벌이 아닌데요. 제가 그냥 이 o 덕 n 아 가져오는 건데요. 아이 o 덕 at 네. 제가 <웃음> 이 s 덕 p 을 p 다가 가져오는 겁니 n 알겠습니다. 아, 그, 알겠습니다. 자 굳이 l o o 에 at 들어가 Isopura. I'm g o i 네. 자말걸으시고요 <웃음> 좋습니다. 자 엔더스 실바한테 열대 맞고 한 대만 때리면 이긴다는 우리 한군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혹시 열대열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마를레님이 계속 말해보세요. 그, 일단은 이게 무조건 개당 한 개죠. 뭉텅이가 아니라 한개 무조건 한개 무조건 한 개. 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완해포 두 개, 완전 회복 포션 두 개, 그리고 다이어트 포션 하나. 다이어트 포션 좋습니다.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얘기해 주세요 한번. 네, 이 이제 솔직히 이제 서민들은 이제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거 완해포 하나를 가지고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샘플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리치들, 이제 부자들 있잖아요. 네 만나기 힘들겠지만 이제 거기 에 부자들 산 동네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와네포를 살짝 살짝 이 약을 팔아서 파는 거죠. 약을 판다. <웃음>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제약회사에 계약을 한 거예요. 아 제약회사랑 계약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주식을 사놓고 이제 딱 기다리는 거예요. 만들 때까지. <웃음> 이제 시중에 이제 물건 시판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요게 또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돈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물품 다이어트 포션을 또 이제 제약회사에 맡겨서 파는 거예요. 아. <웃음>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다이어트 포션은 망할 리가 없어요. 다이어트 포션 음... 절대 망할 리 없다. 아,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이거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어요. <웃음> 그러면 이 제약회사는 거의막 넘버원 되는 거예요. 이제 탑 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포션 만드는 데가 네. 확실한 데가 없잖아요. 네, 다 말만 하고. 아이, 전세계 여자분들이 뭐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네. 다이어트 포션 할려고 아주 한장할 겁니다. <웃음> 자, 그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완포로는 이제 샘플 만들고 두 번째 완포로는 이제 제약회사. 세 번째 에, 다이어트 포션으로 이제 또 다이어트 해가지고 판다. 그죠? 그죠, 그죠, 그 그러면 그쵸. 그럼 만수로 이기는 건싹 가능합니까? 아, 만수로 그냥... 비비 기적구요. <웃음> 알겠습니다. 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거시고요. 자 결국은 제약 회사로 갔다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된다는 우리 그 마를레님의 이야기였고요. 네. 자 베르님 어떻게 어떤 아이템을 가져와서 돈을 벌겁니까? 저도 패스로 가져올 건데요. 패스로 <웃음> 어, 가져겠다. 오 네. 펫세 마리만 가져올게요. 어떤 거세 마리죠? 흑마 청마. 자 그리고? 뭐라고요? 뭐라고 잘못 들었어. 뭐라고요? 흑마랑 풍마? 아니요 흑 흑마 흑마 오케이 검은 말 흑마 청마 청마 백마 백마 말세 마리 뭐 하시려고 이제 경마장에 데려가서 야 진짜 <웃음> 진짜 이거 너무 쩐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을까? 좋아 들어보자. 경 경매장에 데려 가 경마장에 데려가. 경마장에 들어가서 이 말들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말이다. 네, 얘네들만 있으면은 떼돈 번거는 따놓은 당사이다 이러면서. 네네네. 말그 네, 네.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말사 이렇게 누구 네. 그 말들을 빌려줌으로써 매달 몇백만 원씩 받고 받고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세 마를 가져와서 그 말들로 경매장에 팔아가지고. 바로 돈을 번다. b 네, 경마장에 경마장과 계약해서 돈을 벌겠다. <웃음> 정말 진짜 진짜 생각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 l d b 절망편입니다 여러분들. Bonda. Donald b 시고요 진짜 여러분 보 d 습니까 이게 바로 마 a l d 절망편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사악한 밀레시안들을 모으고 모아놓은 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 사람들 빨리 대북해에서 다 빨리 데려가야 돼요. 지금 잡아가야 돼 지금. 정말 에바, 정말 에바세바 엄청납니다 진짜. 버든 누구지 버든님 같은데 먼저 다음이 약간 버든님 오케이 버든님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네. 자 버든님 그 준비했죠? 세 가지.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얘기해 보시자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엘리트 영웅 카드 인간으로 세 장. 아이 사람 또 이것 또. 또또 이것 또. 진짜. 좋습니다. 자 엘리트 영웅 카드 세 마리, 세 개. 네. 방어제 말할때그 최악의 사탄 네. 그말안 할라 했던 거 그거 말하 하는 거 뭐네? 네. 아까 자.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제로 영웅들이 다섯 네. 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딱 생각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어, 어떤 거 엘리트 카드 세 개를 가져올 겁니까 일단. 일단 디바 재능으로 한마리 뽑고 네. 일단 o c o 네, 이제 인건 a r i a Incon, Incon, Shiba,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 a m m e 다 h a m m e 일단 음악 m e 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Hammer, 그리고 트레저 언터 고고학으로는 1인자 입니다. 이걸로 엔터테이너를 하나 서, 설립을 하면 그냥 삼성 발라버립니다. 만수로 발라버립니다. 어..음악이랑 요리는 이해되는데 고고학으로는 엔터테이너가 된다고요 이제? 예 엔터테이너도 가능합니다. 그런걸로. 어, 박물관 같은거에다가 이제 그런걸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 셋으로 갔다가 이제 엔터테이너를 차리겠다. 예, 예, 처음에, 자, 예, 처음에 자꾸 제약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드루이드를 해가지고 제약회사를 따로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드루이드랑 너무... 제약회사랑 무슨 의견인데 그또드루이드에 약초학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야 어디 안중네 진짜네 드루이드 약초학인데 제약회사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생각하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네와 네. 대단하다 일단 그만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만수로 발라버리기 쌉 가능합니다. 아예 진짜 궁금하게진짜 그렇게 하면 버드님을 따르냐고 이 밀레시아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왜안 따르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이거 얘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거 얘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끝났어. 말해요 뭔데? 저희 소유 소유기 때문에 소유기 제가 때문에. <웃음> 제가 창조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웃음> 그런 애들이 창조자를 배신을 하겠습니까? 창조자를 배신하겠나? 예. 네. <웃음> 요즘에 안 좋은 부모도 경찰 가요. 어? 때는 일단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습니다, 제들은. 와, 진짜 국적이 없는 걸또 이용해서 또 이걸 또 이걸 또 이렇게 한다고? <웃음> 야, 세상에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진짜. 밀리시안들이 절대로 마비노기에서 현실로 나오지 말아야겠다. 일단 근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엔터테이너 사여서 돈을 벌겠다는 우리 버드의 의견. 예, <웃음> 네, 이 3, 4 엔터테이너 포트만 있으면은 네. 그냥 만수로 따라 뛰어넘기 싹 가능하고 싹 가능하고 제가 예, 싹 가능하고 일단 제가 최 정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네네마이크꺼주시고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네. 정말 그 이, 인력으로 갔다가 써먹는데 약간 천도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마디 알아서 뭔데 한마디 해봐요 방금 전에 신도 이겨먹는 밀레시안 이라 고 그랬죠 네네. 새로 태어났으면 메이스트리 아무것도 못 겠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웃음> 나에서 끄세요. <웃음> 자, 괜히 아이 의견 듣나 이나 좋습니다. 자펴주세요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자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아이템 세 가지로 가져나서 어떻게 돈을 버실 겁니까? 저는 일단 돈보다는 일단 인간은 너무 생 수명이 짧은 것 같아서. 네네. 엘프 개, 개, 캐릭터 카드. 엘프 캐릭터 그 카드를 사고요. 오케이. 네. 두개 사서 남녀를 두개 만들어서 아, 두 개, 두 개를 가져 나온다 거죠. 하나 나오는, 하나는 뭐죠? 아이템 먼저 말하면. 한 개는 환생 포션요 환생 포션. 오케이. 자, 말씀했어요. 테스트도. 캐릭터 카드 그 엘프 두 개를 사서 네. 엘프가 좀막 만화 같은 거 보면 수명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은 100년 그 정도밖에 못 사니까. 네, 네. 신인류를 단층시켜서. 네. <웃음> 그런, 네. 그럼 환생 포션 어 있을 거예요. 환생 포션은 로젠제님처럼그 제약 해사나 <웃음> 이런 거죠. <것처럼. 웃음> 네, 결국에는. 환, 일단 엘프 둘러갔다가는 이제 그 신인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색 포션을 이제 저거 제약회사에 넘기겠다. 예. 네. <웃음> 그 저희 제 설정상 밀레시안들은 저기 저기 저희 순한데 설정상 밀레시안들은 저기 자손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 알죠? 아 근데 현실로 아이템 가져오니까. 네.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세상에 아니 죄송한데, 밀레시안이 저기 무슨 닭인가요? <웃음> 서로 <웃음> 교배시켜 가지고, 무슨 어? 신인류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웃음> 진짜 <웃음> 새로... <웃음> 네, 알겠어요. 김홍훈이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웃음> 어... 정말 다 끝났는데, 이제 말미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마약입니다 자이 예. 어떤, 어떤 <웃음> 세가지를 어떻게 돈 벌지 아이템 세가지 먼저 말해주세요 예. 아이템 세가지 저도 버드네님하고 이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엘리트 카드를 저희가 세장을 이제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밀레시안 세마리를 전부 다 전사로 키워요 전사? 어예 전사로 오케이. 키우고 이제 훈련을 시켜요 <웃음> 그럼 이제 버드네님이 다 네. 올린 엔터테인먼트 제약회사 그리고 이제 유물 전부 다 힘으로 뺐습니다 힘으로 뺐으면은 수는 쌉이었고 이미 예빌게이치도쌉 이겼잖아요. 네. 그렇게 이겨 놓으면은 이제 버드네님이 짱인데 그걸 힘으로 뺐습니다. 그럼 이제 다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 마리 키워 서 네. 데려가서 회사를 그냥 예, 힘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뺐습니다세 힘을 뺀다. 예, 힘으로 뺐으면 이제 제가 이제 완벽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죄송한데 여기 예. 현대 시대에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괜찮아요. 버드너 님 회사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시민 아니죠. 밀레시안이죠. 그러면 와, 이걸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이용한다, 이거를. <웃음> 아닌데 밀레시안은 밀레시안으로 뺏어야죠. 이름이 근데 다그 사장이 버드님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CEO가. 예. 괜찮아요. 그러면은 힘으로 뺏었잖아요. 밀레시안이 여섯 마리잖아요. 네. 이제 제 겁니다. 아, 여섯 마리 심지어 버드일 네. 것까지. <웃음> 네. 버드너까지 전부 다제 겁니다. 예. 야, 힘으로 다 뺏는다. <웃음> 예 그렇습니다 아여기 무슨 버튼님한테 위자를 좀 주면 되죠 뭐 여기 죄송한데 여기, 버... 여기 무법지대가 아닌데 여기 무슨 <웃음> 법치국가에요 법치국가 여기 마약님이 쳐들어간다 해서 계약서가 뭐 저거 되는게 아니에요또 나간거 와가지또 마이크 끈거와가죠고 나가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마이크 왜 껐어요 아이, 마이크 괜찮습니다 아니 법그 법치국가는 그, 법치 그 네. 소속돼있는 네. 시민에게 있는거고 네 <웃음> 이제 인권이 뭐 현재 대한민국에 소속이 안돼 있는 이제 뉴질 네. 같은 경우는 아 인권이 없다고? 아 네. 인권은 인권은 만류 인권인데 인권은 <웃음> 예. 저, 아, 예. 아 인권은 만 인권은 전 세계 인권은 다 공통 부분인데 인권은 주권이 괜찮습니다. 국가 주권이 미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일단은 뭐 국가가 없으면은 뭐예 아, 나는 솔직히 마님이 어, 예. 파이터를 키울 줄 아는데 그것도 회사를 또 힘을 뺀다 하시네 또. 알겠습니다. 네,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님, 마이크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네, 퇴장하실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셨고요 네. 자, 법이라는 게 없습니까? 휴먼, 날강도, 사탄, 이건 좀, 이건 법에 걸립니다. 현실적으로도. 밀레시 속보어, 밀레시안 전사 총 맞고 죽어, 총이 있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볼 따르라. 호케어배틀인가요 파병 보내는 건줄 알고. 그 차라리 군대를 보낸다 했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희극 속 광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극 속에 네, 마이크 한번 펼세요. 예, 광대입니다. 자, 어떤 세 가지 아이템을 원해서 돈을 벌겁니까? 자, 세 가지 아이템 말주세요 한번. 아, 일단은 아드니엘의 불필이 하나 챙기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웃음> 아드니엘 불필이. 예, 그다음 부류나크 챙기겠습니다. 부류나크 그리고 축복 아 벨테인의 문장 반지 하나 챙기겠습니다. 어, 벨테인 문장 반지는 뭐에 쓰는 거죠? 벨테인문장반지는 벨테인조 견습기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캐릭터 그 반지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세가지를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조합이 특이한데 일단은 어, 제약회사나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돈을 벌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무기관련된 사업입니다 토니 스타크 자 무기관련 네. 사업 네, 전쟁에 관해서 이제 많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죠 해상에서. 네네네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드니엘 뿔피리 이거 하나 있으면은 엄청난 억지력이 행사됩니다 핵무기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웃음> 위력이 있습니다. 와 억제력이라 한다가 나왔어요 오케이 억제력 예, 이걸로 돈을 벌수 있을겁니다 충분히 아, 이거, <웃음> 이거 자체로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아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아드넬일풀 피임 하나만 가있 수도 전쟁 억제력이 되니까 이걸 팔아서 돈이 된다. 팔아서가 아니고 내가 써야죠. 아 쓰는 거다. 이게 일단 한번 쓰이면은 거의 종교급으로 하나 단체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 일단 그걸 그렇게 해서 억제력에서 돈 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뭐였죠? 두 번째 아이템이 이제 부리나크였죠. 부리나크 브루나크. 뭐있을까요 부리나크 뭐있을 거예요? 부리나크. 뭐 일단은 신도 죽일 수 있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저를 이제 무기 산업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네네. 그러니까 저를 보호할 최강의 무기 정도 하나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무기 저를 지켜야죠. 보리나 그잘 쓰실 지켜야... 수 있어요, 근데. 음 그걸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가이... 아이템 <웃음> <벨테인의 웃음> 마지막. <웃음> 오케이 맞아 마지막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 벨테인의 문장 반지입니다. 네. 이제. 벨테인조 이제 견습 기사를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네 제가, 제가 이제 무술 실력이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갓 태어난 밀레시암보다는 이 견습 기사들이 훨씬 셀 겁니다. 오, 오, 논리 있어. 논리 있어. 엄청 세죠. 당연하죠. 오케이, 제가 오케이. 지금 스때 키워 놓은 것만은 몇인데. 오, 논리 있어. <웃음>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야. 이들을 소환해서 충분히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험한 인무나 <웃음> 인적 자원과 무기 자원, 이두 가지로 저는 돈을 벌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돈 버는 건 아드닐 풀 필이고 나머지 두 개는 본인 보호용, 보디가드용, 엑센다. 보호 보호 플러스 이제 이제 인적 자원을 이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겠죠, 사람이면. 인적 자원 어디 쓰게? 견습기사는 기사, 이제 어디를 보내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아 어디로 보내도 유용해질 수 있다. <웃음> 사람이 일단 돈이 벌수 벌 있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웃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웃음> 자 마이크 하시고요. 진짜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디스코 죄송합니다. 여러 디스코드 토크 쇼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디스코 토크 쇼가 아니라 어, 사탄 대결 토크 쇼로 바꾸겠습니다. 저희 누가 누가 자신이 더더 더 <웃음> 나쁜 사탄인 것인가에 대해서 어,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의 최고의 사탄을 뽑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어, 마무리 지어야 할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토크쇼 이얘기나 나왔고요. 오늘의 MVP 의견 한번 투표를 통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고요. 자 어,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어, 다기억이안나니까자 오늘 오늘 MVP를 한번 채팅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스코드 토크쇼 오늘 제일 어, 제가 정해줄게 오늘 제일 사탄에 가까웠다 이분은 정말 사탄 그 자체였다 하시는 분들한제 투표를 한번 해주세요. 자 누굽니까? 오늘의 MVP 토크쇼는 누구십니까? 자, 투표하면서 투표 본인은 안 됩니다. 자, 채팅 한쳐주세요 자, 마양민 하나 갖고, 나왔고, 버드웨이 나왔고, 버드웨이 또 나왔고요. 버드웨이 나왔고요. 버드네, 버드네, 네 표, 아, 다들 인성이 네. 자, 버드네, 고정사탄 <웃음> 네. 자, 또, 또, 자, 여러분들, 그 채팅, 자, 여러분, 지금 시청자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버드님 나왔고요. 또, 처음부터 안 봐서 몰라요. 결정이 어려운데 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로젠즈 나왔고요. 자 버드님 제자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뭐 솔직히 더 투표할 것도 없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들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다들 켜세요. 네자 네. 오늘의 MVP 아, 네. 이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고의 사탄은 바로 버드네님이 2대 사탄이 되었습니다. 박수. 어, 자, 밀레시안에게 인권이 없습니다. 자, <웃음> 자 버드님 한번 소감 말 들어볼까요, 버드님? 아 이런 MVP도 주시고 정말 기분이 좋네요. <웃음> 네,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이제 밀레시안을제 자켓을 좀더 많이 굴릴 생각입니다. 이제 아, 좀더 많이 굴릴 생각이다. <웃음> 네. 아, 아, 아 그러면 택배 상하차를 시킨다. <웃음> 택배 상하차 당연히 시킵니다. 택배 상하차는 상하차 기본이니 <웃음> 공사판 막노동도갈수 있습니다. <웃음> 아. 좋습니다. <웃음> 와 본본도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토크 쇼는 이제 녹화면 여기서 어,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어, 오늘도 참여하신 분들 한 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오신 분 먼저 해볼게. 김모근님 먼저 한번 오늘 어떠셨나요, 김모님? 어 마이크를 처음 써봤어 제가. 네. 좀 어색한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이도 의견 잘 말씀해주시고 좋았습니다. <웃음> 아, 아 고맙습니다. 김모이 다음에 또 오세요. 예좀더 네. 좋은 사탄이 되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매니의 퍼 베르님부터 이 들어갈만 천천히 한한번씩 어, 오늘도 정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해서 재밌고요, 네. 좋았고요. 버드네님은 있는 <웃음> 아, 사탄이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마양님. 예 오늘 토론 참 재밌게 했고요 역시 이 세상은 돈과 힘이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자버디이 넘어갈게 아버디이 하마에 쉬그게뭐 오늘 어땠는지 네 오늘 이번에도 이런 토크쇼 자리 마련해 주신 젠젠님한테 일단 감사 인사 또한번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일단 사탄이 됐는데 이대 사탄이 됐는데 네 솔직히 또 한번 말씀하지만 좀 방송을 재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음> 절대 저는 그 <그런> 의도가 <웃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얘기 들어볼게요. 네. 자, 한군 님. 한군 님, 마이크 안 되고요. 자, 희극 아, 되네요저알키운들 바빠요. 수고하세요. 네. 자, 버디 방송. 자, 희극 속원 님. 예. 자, 오늘 어땠어요? 뭐, 오늘은 중간에 젠전 님이 이제 중대장으로 되지도 않으시고 아주 재밌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뭐 아무리 좀 머리를 좀 굴려 봐도 네. 사람은 이제 타고난 게 있다. 이제 버드 넴은 <웃음> 타고난 사탄의 기질이 있다. 이거는 아, 네. 제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아, 타고나서 이길 수 없다. 본인은 역시 본인은 본능이 제가 좀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자 <웃음> 오늘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스코 터그쇼 오후화는 다음주 일요일 날 어, 매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어, 4시까지 인데요 다음주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조금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주 주제는 어, 아래 댓글을 통해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5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로바!